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상태가 맞는것 네. 같아요. 제가 유리티 출신이기 때문에 아, 그래서 유리티 제외하고 네.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 네. 아마... 선생님 혹시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처음 아, 들어보셨습니까? 들어봤죠. 네, 예고편 다 봤어요. 아 예고편 보셨어요 네. 특수부대들이 네. 특전사707 그리고 SS 유리티, 네. 해변대 특수수색대 그 SDT, 군사병 이렇게 총 6팀이 경합하게 되는데 오. 아마 선배님이 이런 특수부대들 대부분 아실 것 같으세요. 아, 그러면잘 알죠. 어, 혹시 생각하기가 음. 재미로 그팀 중에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? 어, 당연히 유리티가 아, 있 당연히 에요 근데 <웃음> <웃음> 네,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선택하면 안될것 같아요. 제가 유리티 출신이기 때문에 아, 예, 예. 그래서 유리티 제외하고 네.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, 예. 그 이번에 제가 치웅치라고 합동 훈련 많이 했는데, 우리 시스터 유닛이라고 볼수 있잖아요. 음. 그 분들 실력을 봤을 때는 아, 그래도 유닛 다음으로 유닛 다음으로 실력을 뛰어. 아 다음으로? 비등비등한 게아니그 다음으로. 그렇죠 유닛이가 해주면, 네. 그렇죠? 음. 음. 그래서 만약 유닛이가 못하면, 그러면 네. 치웅치가 우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정말. 네. 맞아요 f 아 h e SC of the SC of the SC of the SC of the SC of t 것 같아요. 네, 그 네.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음. 저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렇 f the SC of the SC of the SC of the SC of the SC o 하겠습니다. c of the SC of the SC of t 다 e SC of the SC of 겠습니다 c of the SC 바랍니다. 네, 선 c 님 f the s 그 o o d l u